안녕하세요 자전거 전문 채널 두바퀴입니다. 이번에는 지난 영상에 이어 가성비 로드바이크 추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로드바이크 구매 전에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소개했던 지난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봐주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 아는 분들이라면 패스하고요 가성비 좋은 로드바이크 중 50에서 90만원대의 추천 제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카본 프레임은 없구요 울테그라 이상도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듣보잡 브랜드와 해외 직구 브랜드인 제품은 제외했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유저의 경험을 통해 검증된 제품만 골라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영상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선빵 해주시구요 출발하겠습니다 띠링띠링 먼저 다이언트 SCR입니다. 매우 경제적인 가격이지만 퍼포먼스 스타일과 성능을 바탕으로 만든 올라운드 모델입니다. 알루미늄 프레임에 카본 포크가 적용되고요 SCR1과 2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구동계가 시마노의 클라리스와 소라의 차이입니다. SCR1에 소라가 탑재되었는데요 브레이크와 스프라켓을 제외하고 모두 시마노 소라로 세팅됐습니다. 제동 성능을 책임지는 브레이크는 같은 소라 등급은 아니지만 대만의 텍트로 브랜드를 사용해서 기본 성능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실제로 같은 소라 등급과 제동 성능의 차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좋은 편입니다 시트포스트는 상급 모델에도 적용되는 디퓨즈 타입입니다 디퓨즈는 시트포스트 단면을 D자 형태로 만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졌을 때 미세한 변형을 주어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자이언트 뿐만이 아니라 타 브랜드에서 이런 형태의 시트포스트를 많이 적용하지만 저렴한 제품에는 잘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적용이 되어서 거친 라이딩에서의 충격 흡수를 조금은 돕는다는 거죠 물론 많이 그리고 거칠게 타야 그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거지만 없는 것보단 낫겠죠 SCL2는 브레이크와 스프라켓과 크랭크셋을 제외하고 시마노 클라리스가 탑재됐고요 브레이크는 SCR1과 동일합니다 아쉬운 점은 두 모델 모두 스프라켓의 T수가 11T에서 28T라는 겁니다 T수는 톱니바퀴수를 말하는데요 티수가 많을수록 어필에 유리한데 너무 기본 티수라는거죠 요즘은 32T나 34T로도 많이 적용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 뭐 허벅지 단련 더 하면 되죠 가격은 21년형 기준으로 SCR1이 85만원, 2가 58만원입니다 여기서 나는 예산이 조금 더 넉넉하다 조금 더 나은 제품을 갖고 싶다 하시면 베스트셀러 제품인 TCR 라인업 추천드리고요 여성분이라면 자이언트의 여성 전문 브랜드인 리브의 어베일과 락마 브랜드로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베일은 엔듀러스, 락마는 올라운드라는 점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첼로의 스칼라티입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 브랜드고요 최상급 로드바이크인 엘리엇이랑 금산인삼 첼로팀의 최영민 선수 덕에 더 유명해진 브랜드죠 스칼라티는 다양한 로드라인업 가운데 가장 기본에 충실하고 가장 가성비 좋은 라인업입니다 총 4가지 모델이 있는데요 시마노의 클라리스가 적용된 A1부터 시마노 소라가 적용된 A3 시마노 105가 적용된 A7 여기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적용된 D7이 있습니다. D7은 21년형이 나올지는 미지수네요. 변속기와 변속레버, 브레이크 레버까지 해당 구동계로세팅되었고요 스프라켓 T수는 A1과 A3가 11에서 28T, A7이 11에서 30T입니다. 그리고 전 라인업은 알루미늄 프레임과 카본 포크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황당합니다. A1의 가격이 57만원이고 A3가 65만원밖에 안되는 놀라운 가격인거죠.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재가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타 브랜드와 비교하면 약 10에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2016년에 첫 출시를 알리자마자 다양한 매체와 개개인들이 어필해서 성능을 테스트했었는데요. 동급 대비 표준 이상의 기록을 유지했다는 게더 놀라웠죠.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일각에서는 그 이상의 스펙과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기록을 얻었고요. 공통적으로는 기본 스펙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줘서 싼게 비지떡이다 라는 말을 완전 뭉개버렸던 제품입니다. 다음은 메리다의 엔듀런스 로드바이크인 스컬트라입니다. 스컬트라는 모델명 뒤에 100 400 4000 5000 등으로 숫자가 붙는데요 가장 낮은 숫자인 100이 가장 저렴한 모델입니다. 구동계는 변속기 위주로 시마노의 클라리스가 탑재되었고요 브레이크와 스프라켓 크랭크까지는 클라리스보다 낮은 등급의 부품군으로 탑재되었네요. 스프라켓의 톱니바퀴 티수는 11에서 28T로 어필 성능에 조금 아쉽습니다. 프레임은 알루미늄이고 스티어러까지 풀카본 포크가 적용됐습니다. 일반적인 알루미늄 프레임에는 6061 정도가 적용되는데 여기는 6066 알루미늄 합금을 사용한 것도 포인트입니다. 사실 6061과 성능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인장 강도가 22에서 26% 정도 높아 조금 더 튼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엔듀런스 바이크니까 튼튼한 게 조금 더 좋겠죠 프레임 디자인을 보면 다운 튜브 와 시트 튜브가 캄테일 형태입니다 꼬리가 잘린 형태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자이언트의 디퓨즈 타입처럼 뒤쪽 이 잘려서 d자 형태를 나타냅니다 이는 공기저항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반영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시속 4 0 k m 이상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거의 체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속을 유지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오래 달려야 몇 초에 해당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도니까 이 부분은 그리 괴념치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가격은 림브레이크가 적용된 모델이 81만원, 디스크브레이크 모델이 90만원입니다. 다음은 스페셜라이즈드의 알레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의 카본 올라운드 레이싱 바이크인 타막의 dna를 이어받아서 만든 제품이고요 프레임은 알루미늄 포크는 카본입니다. 알루미늄 중에서도 무게 대비 내구성과 강성이 매우 높은 7000번 대 알루미늄 수준으로 개발된 e5라는 알루미늄을 사용했습니다. 강성이 높아진 만큼 승차감이 떨어지지만 페달링 파워의 민첩한 반응성을 기대할 수 있죠. 게다가 450g 감량에 성공해서 9kg의 무게를 기록한 가벼운 알루미늄 바이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타막의 레이싱 본질을 닮아서인지 그에 못지않는 라이딩 품질을 검증해왔습니다. 특히 시트스테이의 위치가 낮아지고 체인스테이가 길어져서 페달링 강성과 직진성의 균형이 조화로운 편이죠. 알렌는 올라운드 성향을 지닌 일반형과 에어로 성향을 지닌 스프린터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가성비 좋은 제품 소개니까 일반형만 알아보겠습니다. 구동계는 시마노의 클라리스가 탑재됐고요 변속기와 변속레버 프랭크셋에만 적용됐지만 변속 성능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고요 티수는 최근 트렌드에 따라 11에서 32t입니다 브레이크는 텍트로 브랜드 제품을 적용했고요 듀얼 피봇이라 제동 성능은 좋습니다 그리고 알레가 알루미늄 프레임이다 보니 다른 제품과 마찬가지로 짐바지와 팬더를 장착할 수 있는 마운트가 있습니다. 가격은 21년형 기준으로 89만원인데요. 20년형은 73만원이네요. 눈에 띄는 차이점이라 한다면 프레임 색상과 타이어 폭이 25mm에서 26mm로 바뀐 것 외에는 특별한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은 트랙의 엔듀런스 바이크 라인업인 도만이고요 프레임이 알루미늄, 포크가 카본인 도마니 AL입니다. 이 제품은 세계적인 프로 사이클리스트인 파비앙 칸첼라라라는 선수가 개발에 참여한 탓에 출시 당시 약간의 화제를 모았었던 제품이기도 합니다. 도마니 AL은 시마노 클라리스가 적용된 AL2, AL2에 디스크브레이크가 적용된 AL2 디스크, 시마노 소라와 디스크브레이크가 적용된 AL3 디스크까지 세 가지입니다. 변속기는 모두 해당 구동계 등급으로 탑재되었고요. 크랭크와 카세트와 체인 등은 등급이 그보다 아래인 부품군으로 책정해 성능에 영향을덜 주면서 가격 인하를 노렸군요. 하지만 100만원이 넘는 도마니 AL3 디스크는 전부 소라구동계로 풀장착되었네요. 스프라켓 T수는 모두 11T에서 32T로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도마니 AL 라인업의 모든 제품은 부가적인 서비스가 꽤 많습니다. 일단 타 제품처럼 짐바지를 장착할 수 있게 마운트가 설계되어 있고요. 최대 장착 가능한 타이어의 폭은 28mm예요. 로드바이크의 타이어 폭이 23mm부터 시작되고 최근은 25mm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것도 좁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28mm가 희소식이겠네요. 그리고 듀오 트랩 S라고 하는 속도 센서기와 액세서리 마운트를 호환 장착할 수 있는 블렌더 스템이 기본적으로 탑재되는데요. 센서는 가민이나 와우 엘리먼트 등의 속도계와 연동해서 사용할 때 필요하고요. 블렌더스템은 라이트와 액션캠 등을 장착할 수 있는 블렌더라는 마운트를 핸들바 중앙에 일체형처럼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운트는 핸들바 공간 차지를 줄이는데 매우 효과적인 대신에 다른 곳에 장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21년형 기준으로 도마니 AL2가 75만원, AL2 디스크가 92만원, AR3 디스크가 115만원입니다.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로드바이크 제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테스트와 경험으로 성능이 입증된 제품을 소개한 거 고요. 구동계 등급이 낮고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라서 가격이 낮을 뿐 성능 낮다는 편견을 깨게 하는 제품들입니다. 만약 시승을 하는 대리점이 있다면 직접 시승 후에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로드바이크는 포지션과 지오메트리가 실력과 통증 유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니까 반드시 본인 사이즈에 맞게 잘 선택하셔서 타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안전 라이딩을 기도하며 다음에도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띠링띠링. 띠링.